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멀리 통영에서 택배로 물건을 하나 받았습니다. 일단은 제가 생선을 받았는데 이거는 이제 전처리를 다 해서 받았어요. 보통 이제 전처리라고 하면은 이제 신경처리, 내장제거, 비닐제거 이 정도까지 해서 이제 원물로 받는 거를 말을 합니다. 네, 이 생선은 바로 동갈 도톰을 가지고 왔어요. 보통 중국산 양식이 많은데 이건 통영 양식이에요. 그래서 이번에 이제 출하하면서 저에게 이제 한 마리를 보내 주셨거든요. 그래서 요거를 오늘 이제 먹어 보도록 할 거예요. 자, 먼저 이제 전처리하는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이거는 심해수산에서 판매하는 건 아니고, 어, 제가 이제 전처리만 부탁을 한 거고요. 뭐 심해수산에 이 다른 것들을 판매하는데, 이제 카페로 운영되니까 제가 밑에 설명란에 링크로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. 그런데 이 동갈도뜸 국내 양식을 그렇게 흔하게 볼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. 보통은 이제 중국산 양식이 굉장히 많거든요. 노량진에도 많이 이제 들어옵니다. 그래서 대부분 수도권에서 여기 동갈도뜸이 보이면 중국산 양식이 예, 많다고 보시면 돼요. 빵이 예, 꽤 좋죠. 자 이제 바로 손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, 손질은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고 일반적으로 이제 도미 이제 그런거 그런 종류의 생선을 이제 손질하는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동갈도둠이 중국산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중국산 같은 경우는 그 특유의 그 냄새가 있어니까 제가 좀 예민해서 그런 건지 이제 중국산 감성돔이나 이런 것들 먹어보면은 조금 그 양식 중국산 양식의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음,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게 있어서 저는 이제 그런 것도 자꾸 꺼려지더라고요동갈도돔은 아마 제가 영상 중에서는 처음 음, 그래서 이거 리뷰하는 것 같아요 이제 국산 양식을 이제 구하면 좋은데 아, 또 요게 이렇게 물량이 많 않다 보니까 위까지 올, 수도권 쪽으로 이제까지 올라오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더 많이 활성화돼서 생산량이 많았으면 좋겠네요. 지방이 꽤 괜찮습니다. 카레 모든 기름 보세요. 이제 카레 이렇게 기름이 좀 묻어 나오면 아이그 맛에 대해서 기대감이 좀 높아집니다.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숙성하게 되면 은 이제 껍질 부분이 좀 이렇게 말리잖아요. 어, 그래서 탈피할 때좀 종종 잘 끊어지거나 조금 남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. 그래서 탈피할 때 이런 건 조금 신경을 써야 되더라고요. 네, 이번에도 제가 탈피하다가 많이 남겨먹었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이제 석장뜨기 네, 다 했고요. 자, 요거는 이제 탕을 끓일 거예요 이제 갈비뼈는 생각보다 이렇게 안으로 많이 깊더라고요 어, 그래서 이제 깊고 둥글어서 요거 뼈 타고 잘 내려가야지 안그러면은 뱃살 다도려내게 생겼어요. 그리고 껍질은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두껍지는 않습니다. 살짝 끝에 남았어요 제가 탈피를 잘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. 근데 기름이 이 하얗게 이제 지방이 덮어 씌우고 있잖아요. 아 기가 막힙니다. 이건. 그리고 이제 뱃살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지느러미 살이거든요. 이게 또 아주 별미예요 그래서 여기는 또 같이 썰어서 먹기도 하는데 저는 이건 따로 이렇게 분리 해가지고 어... 제 먹어봤어요. 이거 살짝만 이렇게 좀 뜯어주면 손으로 잘 벗겨져요. 근데 지금 이제 손이 미끌미끌 거려가지고 조금 어렵습니다. 자, 이제 껍질을 이제 데칠 건데 이렇게 살이 남은 거는 미리미리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면 돼요. 뜨거운 그 물에 이제 살짝 데쳐주시면 되거든요. 이렇게 넣었다가 조금 이렇게 흔들흔들 하고, 이제 바로 이제 얼음물에 넣으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살은 숙성된 거라서 좀 두툼하게 썬다고 했는데, 조금 제가 아까 전에 좀 먹어보니까 그래도 식감이 조금 있어서 너무 두툼하진 않게, 한요 정도 두께로 이제 썰었어요. 뱃살 같은 경우는 이제 복막 같은 게 조금 질길 수 있으니까 이제 칼집을 넣었고요. 요건 지느러미살이고 요거는 껍질입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어, 완성을 했어요. 자 이제 먹어보도록 할게요. 일단 이렇게, 이렇게 기름진 거는 아주 좀 라이트한 그런 소주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자 일단은 제가 찍어서 먹어봤는데 식감은 일단 숙성이 어느 정도 된 거잖아요. 그래서 근데 이 맛이요 정말 맛있어요. 이 진한 단맛하고 이제 감칠맛이 그 폭발하듯이 입에서 팍 터집니다. 등살인데도 이게 지방이 아주 좋아요. 과하지도 않고 이제 약간 밸런스. 그러니까 좀 이렇게. 그 양식 방어나 이런 거 먹으면 너무 과할 때 있잖아요. 이제 그런 게 전혀 없어요. 여름철 그 벤자리처럼 이렇게 하얀 음, 그 기름층이 올라와 있어요. 그리고 이제 벤자리보다 육질이 좋은데, 그 양식 벤자리 같은 경우는 너무 기름지다 못해 살이 좀 물러지거든요. 근데 이거는 이제 숙성을 했어도 이 정도 어 괜찮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게 좀 지방이 좀 있다 보니까 와사비는 같이 곁들여서 먹는 게 좋아요. 그리고 근데 중 뱃살, 이제 등살 바로 밑에 뱃살하고 사이살인데 이게 정말 맛있는 살이죠. 아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. 이게 사실 몇점안 나오는데 요거 막 서로 먹겠다고 싸울 수도 있어요. 식감도 좋고요. 아 지방도 너무 좋아요. 이렇게 수도권 쪽에서 아마 국산 양식은 보기 어려울 것 같고 혹시 이제 남해 쪽이나 이쪽으로 가시면 이런 게좀 이렇게 국산 양식으로 동갈도터미 보이면 꼭 한번 드셔보시는 거 추천을 드려요 아 이거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뱃살인데 근데 이 뱃살이 제가 이제 칼집도 놓고 했는데 이 다른 건 이제 막 이렇게 고소한 맛, 막 이런 것들만 있잖아요. 그러니까 맛이 없는 건 아닌데, 생각보다 등살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더 훨씬 더 맛있다.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자, 이제 이 지느러미 살이 하이라이트예요. 고소하면서 단맛이 입 안에서 쫙 퍼, 퍼집니다. 근데 이게 정말 조금 나오거든요. 그리고 요거는 이제 껍질은 그냥 평범해요. 어. 그냥, 그냥 쫄깃쫄깃 그냥 씹는 맛. 아, 이 정도만 있습니다. 자, 이제 기가 막히는 맑은 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제 영상에서는 늘 똑같 그 탕을 끓이는 건 똑같아요. 무하고 양파하고 마늘하고 파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. 제가 탕을 끓일 때마다 조금조금씩 제 이제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제 일단은 뚜껑을 닫지 않고 항상 음 끓이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살짝 그 밑간을 해준 다음에 물은 처음에 약 3분의 1 정도만 어 넣고 끓입니다. 그래서 막 끓게 되면 무에서 물이 나오죠. 그렇게 되면은 물이 어느 정도 다 나왔을 때그 물을 그때 물을 자작하게 이제 넣어서 끓여줍니다. 자,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. 그냥 봐도 이제 고소하고요. 그 다음에 약간 그 무나 양파 때문에 달달한 그런 맛이 느껴지게 보입니다. 이 파는 거의 안 익혔어요. 그러면 이제 거의 끝날 때쯤에 살짝 넣고 불을 꺼주면 이 파향이 올라오는 게 좋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파향을 조금 느끼기 위해서 했는데, 와 이거 기가 막혀요. 이게 오래 끓이지 않은 거예요 어, 그런데도 굉장히 진합니다 밥하고 어울려서 먹으니까 아주 맛이 좋습니다 자 오늘 국산 양식 동갈돗돔에 대한 리뷰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남해 쪽이나 이때 갔을 때 한번 꼭 한번 드셔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